이가 좋아하는 친구가 관우로 바뀌었잖아. 관우한테 영상편지. 응? 어? 그럼 규민이는 싫어? 이제? 둘다 좋아? 다 좋지만 친구들 다, 다 여자들도 다 좋. 좋지만 응. 빠진 건 <웃음> 다가인데. 응. 우와. 어때? 규민이가 좋아, 관우가 좋아? 관우가 더 좋아 좋아졌잖아. 음. 아, 로줘 노란 이거. 비거 이거. 이 아니 거이을못거이너이미 지금 이음돌거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우가 너무 좋다고 거이한우가 얼굴은 누가 더 잘생겼어? 둘다 아 누가 더? 그거이등이등이야돼아 그러니까 응. 누가 더? 응마카이마카거 음. <웃음> 이거. 아 빨리. 응. 이걸로 할게요 간우? 아? 그럼 목소리는? 음? 엄마 영상 보는거 아니 지아 안그래 안봐그 친구는 안 보지 그럼 과 그러면 목소리는 누가 더 좋아? 누 누가... 아니 아니 너 지금 간우한테 지금 푹 빠졌네 아니야 박겸이 그래? 그러면 둘다 박시네 박관우? 어? 어? 박관우? 어 바.. 바꿨니? 아과이야 쌍박이 아니었구나? 엄마. 곽이랑 박이였구나? 누가 더 친절한지? 그거 알아보지 못했어 왜냐면 나한테 뭘 해치지 않았거든 <웃음> 어 그래? 너 다섯 살 때는 남자애들이 다 너한테 말 시키고 인기 많았잖아 그래? 그래? 너 놀이, 어디 가면 맨날 창인리창인리막하면 따라다니던 남자애들이? 아 맞다 <웃음> 근데 지금 안 따라다녀? <웃음> 음. 어떡하냐 인기가 떨어졌나봐 인기 폭발되나면 엄마 어. 우리 주에집 가서 응. 옷 옷도 거 어디에 가서 옷도 사자고 해 그래 어. 옷 사야돼 응. 페리는 근데 얼굴이 얼굴 이쁘잖아 어. 얼굴 얼굴만 끝이 아니지 옷 바지 어. 그래? 그런게 있어. 머리 있... 스타일. 어 그래? <웃음> 그런게 있어야돼? 어. 일단? 첫번째. 곽과민. 곽과민. 아, 곽곽곽관우몇 <웃음> 점이야? 곽 100점. 100점. 100점 만점에? 곽곽민곽관우 음. 곽과민. <웃음> 곽과민. 10이랑 100을 해서 만점. 최고라는 거네. 음, 곽과민은 음. 최고. 100점 만점에야 100점 좀더 많이 많이 많은 1 그러면 관우보다 규민이를 더 좋아하네 아니야 관우를 더 좋아해? 마, 마, 많이 많더 많은 거야 아 그러면 마, 관우를 더 좋아하는구나? 더 많은 자리지 관우를 더 좋아하는구나 엄마 이거 왜찍었는지 알아? 엄마 떨어졌 <웃음> 내가 엄마 이거 왜 찍어 는줄 알아? 진방 관우한테 보여주려고 움직이는 거야. <웃음>